아들아, 고향 올때 아무것도 사오지 말아라. 아들아, 고향 올때 아무것도 사오지 말아라. 아들아, 고향 올때 아무것도 사오지 말아라. 건강에 좋은 것들 사갈게요. 건강에 좋은 것들. 사갈게요. 건강에 좋은 것들 사갈게요. 괜찮아, 난 현금이 좋아. 괜찮아, 난 현금이 좋아. 괜찮아, 난 현금이 좋아. 아무것도, 아무것도, 아무것도 건강, 건강. 건강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현금 현금 현금